네, 네. 네. 안녕. 안녕. <웃음> 이거 제가 보니까 뭔지 살짝 알것 같아요.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 아니에요? 보하니 백설공주, 신데렐라어 여기, 신데렐라. 어, 여기 인어공주도 있고. 음. 어 여기 보니까 이거 머리 긴거 보니까 이건 나쁜 재리고.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디즈니 캐릭터 상품군 중 공주나 혹은 그에 주나는 이제 신분을 가진 캐릭터가 모은 디즈니 프린센스라는 상품군입니다. 음 아,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다 공주들 아니면은 이렇게 왕자와 결혼한 네. 그런 캐릭터만 다 모여있네요. 네. 근데 교수님, 네. 이걸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죠 <웃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웃음> 오늘의 주제는 디즈니 캐릭터 사업 중 공주들만 모은 디즈니 프린센스입니다 아, 아 재밌겠다 <웃음> 프린세스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미디어 프랜차이즈이며, 다른 말로 프린세스 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컨슈머 프로덕츠 부서의 회장이었던 앤디 무니는 1990년대 말에 처음 열린 디즈니 아이스 쇼를 참간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디즈니 공주 복장을 하고 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목장이나 액세서리가 품질이 조악하여 마치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앤디는 여기서 차관. 디즈니가 직접 디즈니 프린세스에 관련된 각종 상품을 관리하고 나아가 각종 미디어를 진행시키는 디즈니 프린세스 프랜차이즈를 2000년 1월에 발족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디즈니 프린세스로 발탁된 공주는 스노우 화이트, 신데렐라, 오로라, 에어리얼, 벨, 자스민, 포카운타스, 미울란, 팅커벨 총 9명입니다. 이중 팅커벨은 요정이란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스노우 화이트, 오로라, 자스민, 에어리얼, 포카운타스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진정한 공주이며 신데렐라와 벨은 왕족과 결혼함으로써 공주라인에 들어갔고 뮬란의 경우 프린세스 및 썰러지에 부합하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디즈니 프린세스는 코스프레 관련 상품을 다루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제품군으로 북미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 항상 탑3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상과 학용품을 판매하다 디즈니 프린세스 전용 VOD 영화 제작을 기점으로 각 게임회사들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게임을 제작하게 됩니다. 가비인형으로 유명한 마텔 및헤주브로에게도 라이센스를 주고 각종 인형과 플라스틱 피규어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하여 디즈니 프리셋스는 연평균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죠. 이는 여자아이들의 공주가 되고 싶은 욕망을 잘 캐치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디즈니 프린세스의 이름을 올린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에이트 초창기 때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흥기 때의 공주들 8명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 출연한 최초의 디즈니 작품에서 나온 공주입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의 출연, 공주는 아니었지만 왕자와 결혼함으로써 디즈니 작품에서 최초로 신분 상승을 획득하였습니다. 오로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출연. 디즈니 공주 중 가장 적은 출연 분량을 가진 공주입니다. 냅도록 잠만 잤으니까요. 하지만 공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가장 공주스럽게 생겨서 인기가 높습니다. 에어리얼, 인어공주의 출연. 유일한 비인간 출신의 디즈니 공주입니다. 벨, 미녀와 야수의 출연. 처음으로 남자 주인공을 구한 디즈니 프린세스이자 첫 평민 출신의 공주입니다. 자스민, 알라딘의 출연. 첫 아라케 공주이자 싸움도 하는 공주입니다. 포카운타스포카운타스의 출연. 첫 번째 네이티브 어메리칸 출신의 공주입니다. 파뮬란. 뮬란의 출연. 가장 독특한 디즈니 프리세스로 공주도 아니었고 왕족과 결혼하지도 않은 디즈니 프리세스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프리세스 미썰러지에 부합하기에 디즈니 프리세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던 이라. 현 시대에 등록된 공주 세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티아나, 공주와 개구리의 출연. 첫 번째 흑인 공주이자 가장 현대 시대에 가까운 공주입니다. 라푼젤, 라푼젤의 출연.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출신의 공주이자 치유 능력을 가졌습니다. 메리다, 메리다와 마법의 수배 출연. 디즈니 본가가 아닌 픽사 출신의 첫 공주입니다. 모던이라 때 공주부터 대관식을 치러야지만 디즈니 프린세스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티아나, 라푼젤, 메리다 이세 명이 대관식을 치른 공주라고 합니다. 아, 어, 이렇게 디즈니 프린세스에서 아. 알아... 역시 여자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다니 디즈니답습니다. 예, 디즈니 프린세스는 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들도 크게 어필을 해가지고 음. 미국 같은 경우는 할로윈 파티 같은데 이 디즈니 프린세스 복장을 하고 그 파티에 참석하는 경우도 음. 종종 많다고 합니다. 어, 재밌겠네. 그래서 맞아. 공주가 되고 싶다는 욕망들을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 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이야 공주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음. 이게 괴수물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디즈니 <웃음> <웃음> 프린세스를 본다니까. 제 덕후물의 시작이다. 중요 파트를 괴수물이 차지하는 건 맞지만, 네. 제 덕후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오히려 제 메인 그 프레임, 우리 덕후 프레임을 보면, 저는 이제 3D 소프트웨어 갖고 이제 메카닉을 만드는 메카닉 덕후라 할 수도 있고, 라그마고 좋아하는 락 덕후라고 할수 있죠. 또 이런 귀여운 거에 굉장히 도 약합니다. <웃음> 교수님 말씀대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보고 있는데요. 음. 이 피규어들의 정가 명칭은 뭘까요? 맞아. 예, 큐포스케 뽑기라고 해가지고. 큐포스케 뽑기. 뽑띠 작다란 뜻이죠. 아. 예,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경품 피규어인데 경품 아. 피규어는 요즘 유행하는 우리나라 뽑기방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뽑기방에 있는 그 상품들을 이용하는. 아. 돈 많이 아. 수셨겠어요 그러니까 뽑기를 못 하니까 제 주인은 차라리 뽑기할 바엔 그냥 돈 주고 사자입니다. 아. 돈좀 샀어요? 네. 돈좀 사줘요? 네. 그뽑기 사장한테. 아니 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복기방엔 이 제품이 없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만 거래되는데. 역시 일본. 네. 근데 우리나라의 프라샵 중에서 이것을 세개 세계들이 묶음을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냥 돈 주고 다 샀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음. 이제 이게 반다이 자회사상 반프로스트에서 만은데 큐포스켓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런 이런 피규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한십몇 cm 정도 되가지고 이 정도 되죠. 음. 아. 얘는 네, 풋띠니까. 자동산 5세치 정도 돼서 이렇게 모는 근데 끝끼도 예 저는, 큰, 네, 아, 저는 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작은 거이신구나 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디즈니 프리세스에 관련된 음. 상품은 다 음. 모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만 모으죠 네, 이거 혹시 요즘도 팔아요? 네, 계속 시리즈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원래 현재 아까도 알아봤지만 디즈니 프리세스총 지금까지 11명의 공주가 등록되는데 딱 개수가 10명이죠? 아, 한, 한 명? 네, 그럼. 메리다가 아직 상품화가 안 됐습니다 그 메리다 사러 갈수 있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사러 가야죠. 그렇게. 아, 일본으로? 아, 일본으로 수입돼서 옷 구우니까 또 그때 사면 되겠죠. 뭐. 네, 이렇게 또 우리 어, 귀여우신 교수님들, <웃음> 이런 귀여운 옷, 뿌띠, 어 뿌띠, 우리 프린세스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주셔서 애기들. 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지도하어요 프린세스. 무슨 일가